안나도 안나도 안나도 파고 넘어가. 어 필요 없어. 하는데 아무도 안 맞아줘. 에, 뭐야? 아까 아까 레이지 레이지 어가로실 방으로. 어, 씨. 오, 이번안 돼. 뭐? 아요, 박제당할까요? 자, 지금부터 확인들어 가겠습니다. 오, oh, 리처. 제가 텐데를 하긴 하세요. 나와의 개발거리. 잠깐, 텐. 아이폰 두 개라고 쓰. 오, 지금. 아, 명봉을 때리는 거야. 한 번밖에 안했는 색깔이 다 떠먹었는데 오, 들어, 어 오, 가가 됐고. 아, 아, 많이 이렇게 길게 하게 뭘 하는 한 개인데, <갠데>. 연비 p 가 나온다고 버스 짤 걸!